친형의 죽음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나서 시신의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 각종 서류 처리가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부모님이 친형의 방에 있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 장례를 채 치르기도 전에 친형의 유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분해버렸거든요 안그래도 진짜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와... 이건 진짜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영정사진 하나도 없이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사라지는 친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거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었습니다. 제가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형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Truth, When it comes to bullshit. Big time, major l You have to stand in awe of the all-time champion of false promises and exaggerated claims, religion. Think about it. Religion has actually convinced people that there's an invisible man living in the sky who watches everything you do every minute of every day. And the invisible man has a special list of ten things he does not want you to do. And if you do any of these ten things, he has a special place full of fire and smoke and burning and torture and anguish where he will send you to live and suffer and burn and choke and scream and cry forever and ever till the end of time. But he loves you. He loves you. He loves you and he needs money. He always needs money.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격은 단지 동화책일 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목사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썩어 빠진 단자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들의 허상이라고 생각했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었죠 저는 오직 돈이 많은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리이자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형이 죽고 나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만약에 사후 세계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식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만 천국 가겠다고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아 진짜 제정신인가? 저는 교회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진짜 너무 이기적으로만 보였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 증오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썩어빠진 세상에 태어난 제 존재를 한탄하면서 세상마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허망하게 고등학교 1학년 연락방학을 보내고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그때까지 학교에 다녔던 유일한 이유가 그냥 단지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그렇게 하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방학, 게임, 친구, 취미, 공부 뭐 대학, 돈, 취업, 결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까지 평생 동안 누렸던 이 행복과 기쁨에 비해서 그단한 번의 아픔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텐데 도저히 그것들을 다 감당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작 조금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라는 이 목적만으로는 도저히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이렇게 살 바에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고 뛰어내리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서 번지점프를 연속으로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을 메고 뛰어봤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아씨, 모르겠다. 그냥 절대로 되라. 신흥이 죽고 삶의 이유와 목표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니까 아토피든 대학이든 뭐든 그냥 뭐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마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목표도 생각도 없이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무의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친형의 존재는 정말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멀쩡하게 잘 돌아갔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30분까지 등교하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학교와 학원 생활 말고는 뭐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를 가져본 적도 별로 없어서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뭐 뚜렷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여전히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어차피 고통받다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이머릿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 생각 때문에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을 이를 악물고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건지 끊임없이 삶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희망을 품은 덕분에 그래도 친형이 죽고 난 이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까지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문득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이 가슴 한편이 너무 공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 아 내가 지금 내가 고파서 그런 건가?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지금보다 약 20kg 정도 가까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고 배를 채워도 해소 되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산은 쪘고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항상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잡념들을 떨쳐내기도 힘들었고요 그냥 학교에 있는 자체가 갑갑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결국 고3 때 이도 저도 아닌 이 애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동안 충분히 고민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이 실마리를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할수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 삶에 대한 의문만 커졌습니다 저는 언젠가 즐겁고 행복한 때를 막연히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더 강렬하고 스릴 넘치는 자극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삶의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에 다니는 이후부터 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냥 법적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다녀만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뭔가 많이 억울하긴 했지만 이게 또래 친구들도 다니니까 그냥 언제부터인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당연한 학생의 본분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학교란 지식 뿐만 아니라 인격이나 가치관 대인관계 등을 교육하는 저는 교육을 담당합니다 학교라는 장소가 단순하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을 쌓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은 오히려 친형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죽음을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와... 지식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학교의 진정한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미 학교보다는 우수한 학원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은 상태였었죠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학교는 그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친형의 죽음을 보고 대학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주입식 교육과 형식적인 수업을 뚜렷한 목표도 없이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학교 수업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야, 야. 이게 다또잘 들어가는 말이야, 제기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가 최선이니까. 그냥 닥치고 공부는 하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말에 반대를 했었다면 그때까지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 곧 세상의 진리이자 정답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제 꿈이었던 의사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최첨단 시대에 물질만능주의와 과학지상주의 세상을 가지고도 병원에 10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아토피를 앓으면서 이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제가 구하고 싶었던 인생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신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거든요 오직 자연적인 가능성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면 생물이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DNA 이 유전적 본능에 의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추격되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자연과 진화에 의한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은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주에 있는 별들은 최소 수천만년에서 수십억년까지 살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살아있는 생물이 반드시 죽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인간이 진화에 의한 단백질 덩어리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에 와 닿는 답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명예? 지위? 기쁨? 행복? 쾌락? 뭐 자기 과시 즐거움? 성취감?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이 세상에 자손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웃음> 어차피 무엇을 내가 남기고 경험을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은 50억 년만 지나도 친형의 존재가 잊혀졌던 것처럼 기억조차도 사라져서 소멸되는 거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이름이나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이 의미가 없었죠 결국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도덕이나 윤리 운운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은 그냥 등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그냥 요일로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당장 느낄 수 있는 쾌락을쫓는 것만이 그동안 제가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고 있었던 물질만능주의 사상에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시시콜콜한 지식은 저에게 아무런 감동도 영감도 주지 못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해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결국 그 끝에는 죽음과 무한한 공허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고 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쳐도 그 수많은 역경과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굳이 굳이 그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신형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절망을 하다 보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죽고 없어진 형은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아서 좋았을 텐데 아니 신경하고 의식이 없으니까 뭐 좋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겠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거나 삶은 계란이 라는뭐반 농담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루무술하게 얼버버리면서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은 지금 이곳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문도 모른 채이 세상에 툭 내던져졌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질을 만들어 나가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실존하면서도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덕분에 인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이라는 한정된 세계에서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존주의는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체계적인 이론이 없어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구체적인 상담 기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본질을 제한된 세계에서 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죽음의 존엄한 의미는 절대로 어떤 논리로 해석을 한다거나 생각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친형이 죽고 나서 저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같이 그때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이상 그 누구의 반대도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었고요 또 가정현편이 어렵지 않았던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찮은 찰나의 쾌력과 즐거움만을 누르기 위해서 앞으로의 그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만한 용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하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느껴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다면 친형이 죽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었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제 마음과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행을 저지른다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으면서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생각만으로는 해답을 구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단일 학습법이라고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완 목사님이쓴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뭐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같으면 코웃음치면서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수능을 봐야 했고 서울대를 그것도 수석 졸업한 사람이 뭐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공부법을 알려주겠다는데 호기심이 생겨 가지고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이 책에서 내가 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뭐 제가 신을 믿게 된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그때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삶의 이유를 얼마나 멍청하게 찾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진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진짜... 먼지 만큼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쌓아왔던 저의 가치관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발견할 때마다 모두 깨 부숴버리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나 신 같은 영적인 존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뭐 한번 들어는 봐야겠다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게 종교를 배제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 먹고 나니까 공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공부는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의무가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한 과정이 되었고요 마음이 변하니까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습니다 김동환 목사님의 강의를 찾아다니던 중에 조만간 이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퇴를 해야만 됐어요 어, 자퇴생에 대한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자퇴를 결심하고 나니까 남들이 저를 제 멋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요만큼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차피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뭐 잃을 것도 바랄 것도 없었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래 어디 한번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직접 드러나 보고 죽자고 여기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대로 한번 제대로 해 보고 나서도 속 시원한 해답을 구할 수 없다면 심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며 그때 가서 미련없이 죽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뭐 수능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기 위해서 자퇴하는 것도 아니었고 검정고시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뭐 그냥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할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무신론자 입장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단체로 통상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내가 제대로 들어오긴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과 교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수도 없이 많은 의혹들과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결국 그토록 증오했던 신을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께 제가 학교를 자퇴하라거나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알거든요 앞으로도 뭐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믿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퇴가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굳이 10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지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에서 앞으로 절망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흑역사죠 흑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하고 제 부모님은 10년 전과 절대로 같지 않아요 우울증이나 무기력 같은 이 심리적 증상은 단순히 책몇 권을 읽는다거나 뭐 막연하게 생각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떠안고 있는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심정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왔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다면 어,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